24시간 오픈짜리가 있네. 어, 볼링. 볼링 재밌겠는데? 볼링 치고 그러면밥 먹는 걸로 할까? 오, 이런 데 볼링장 있어? 와. 볼링 인기가 너무 좋은데? 아, 죄송해요. 이 토리 때 됩니까? 볼링? 아, 볼링. 됩니까? 아, 토리 어 그래 웨이팅 a i t i n g 웨 e 팅 e waiting. w a i t i 아. 아, 알겠습니다. 아, 달려가도 가어나 한국어가 없는데? 보리온 인증을 선택해 주세요.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등록 버튼을 눌러 주요등 会員証をお持ちでない方はあはいなさあオールドオールドオールドあオールドてかうんあ何ゲームワンゲームワンゲームワンゲームワンゲームああ<音声><音声> こちらのプランでよお支払い方法を選んでください入退場チケットをお取りください入退場チケットはお帰りの際に使用しますい上手室にあおあやあ、え結構親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あすごいねあ美味しい<笑> <ペキシラシュね。笑> 어. 너무 커 보이는데? 오키네. 오어습니 이거가 이거 이걸 해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대갔 또오겠니다 유튜버. 어,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유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아, 유튜 아, 유 아, 아, 유튜버. 아, 유 아, 아, 유 아, 나 네, 감사합니다. 다아 이거 혼자서 오면 절대 안 되겠는데? 간지하게 생겼는데? 오 이런 것도 있나? 아 약간 여기 꼴린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치는 것도 다 보이네. 안도 안 있어요. 안 미끄러져서 안정은 얻어져. 아또 오자이마. 이거 세번쉴 때마다 조금 한 번씩 걸려버리니까 이거 사람 미치겠네. 이게 확실한 건 공이 회전이 잘 먹어서 좋아요. 근데 아직 밤도 못잤겠고 바닥에 기름도 없고 이게 조금 힘들뿐 보통 한국에서는 저기 끝에 열번째때 스트라이크를 쳐야지만 가능했거든요 뭐지 한번더 치는 건가 왜냐면 옆에는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원래 보통 끝나면 은 저기 앞에 막이 쳐져야 되는데 시간도 안 끝났으니까 한번더쳐 보도록 할게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두 개가 돼 있지? 와시와 오케이 그래. 아, 어. 두 번째 게임은 돈을 지불해니다 지금 끝내면 돈을 안지해요 지금 시간은 이제 7시 40분 8시딱 됐으니까 이제 밥 시간이잖아요 여기 근처에서 먹을만한 데 찾아보고 맛있으면 좋고 맛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길 가다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아, 곳으로 가야겠다 다 기다리는 건가? 뭐 먹으려고 그래도 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먹기가 힘드네 와 진짜 사람 많이 기다린다 자리가 나겠어? 어? 이건 뭐야? 아 맞아 여기 오면 스테이크 같은 거 먹어보라 그랬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거 15,000원 정도? 돈을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먹달라 래 그래. 앵거스 숄더 로스 스테이크 150g에 1,090원 실 고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케이가케이오이이이이네가 <웃음> 와사디 이게 뭐지? 머스타드 닌기쿠닌기쿠 마늘이네 이건 딱 봐도 이건 불가피처럼 생각됐네 어. 와사디 <웃음> 또 라이스 <웃음> <웃음> 라이스 어 베스트는 <웃음> 어 베스트 어, <웃음> 이스ああ。ああ。요스트 메뉴 됐을까? 스트 메뉴. 아. 브레이크 아, 아, 음 간도 아아아요 제가 좀 간을 세게 먹는데 어간 되게 맛아다 음. 아리가 또고기만 근데 네, 목이 찔려가지고 아프네. 음. 무슨 국이래나 음. 어, 약간 소고기 국 같은데? 약간 뭐? 후추도 넣어 있고. 음. 음. 아 근데 여기도 진짜 좁다 어떻게 길가다가 봤네 아 진짜 놀랐어 저는 네. 아 함께 좀들마시나요아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어 어디 가게 들어가서어 사이 기 때문에 좀 연락 주세요. 어아 그 네. 번호부터 물어보는 건 예의 네. 아니에요? 네네아음 아. <웃음> 네. 일본 사람이. 어. 샤이나 사람이 많고 맛있어. 샤이 샤이 어, 샤이한사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 네, 한국사람한국사람 어. 한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 아, 그럼 한국사람이돈호 물어보면 더 네. 빨리 주겠네. 어, 그래죠 오, そうですか. <웃음> <웃음> 욕갔다라, 욕갔, 다고요 괜찮으면, 괜찮으면, 다와갔라방구 음, <놀람> 네네 구다사이. 네 음, 아. 지금 사람은 전화번같 그저 라인나인스 어, 아, 어. 어. 어. 아, 인스타. <놀람> 너무 올드했어요? 오케이. <놀람> 아. 어, <okay>. 인스타그램 <놀람> 오 구다사이. 여기 가리가 이제 야타이라고 이제 그 포장마차 거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대요. 그두명 먹으면은 인당 한1 5 0 0 0 원씩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배가 부르니까 돈도 아낄 텀. 오늘은 킵하고 뭐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와가지고 먹는 걸로 좋지. 여기 화장실인데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다 보이는데? 뭐야 아 아침에 아왔었을때 몰랐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거 이쁘긴 이쁘다 아, 실례지만 사진을 어? 찍어봤어요 사진 찍어봤어요, 피크처 피크처, 아, 피크처 피크처, 오케이 피크처, 오케이 피크처, 오케이 왜, t a 오케이. 왜? i c t u r e 아 w okay. 아 l 아 t 아 k e a picture for you. Thank 아 o u Sorry. Okay. 사진 아우, 아어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o u Thank 아 o u Thank you, 우 아우, 아우, 아 o 아우, 아 o 아우, o 우아아아 하나, 둘, 셋. Thank you. a o yeah. Okay. My foster father. where are you from? 한국人ですあり 예, とうありがとうごめんなさ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미미ありがとう。 제가 나인 아월스 하카타 캡슐 호텔 이후에 여기 또 캡슐 호텔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 가격이더라고 찾아보니까.